이기의브이로그곧 있으면 는1시가되는 시간인데요 어, 일단은 오늘은 카페 같은 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이이 친구는 이친 파란색이 흰색을 섞어야 되니까 그렇지 와오 하는 나는. 나는. 나는 그라데이션. 이게 제일 재밌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. 그래서 오늘 다 입었습니다. 오 여기 마지막에 새를 그려야 되는데 세 마리만 그려야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. 우와 다 이로야 어. 수고합니다 <웃음> 어... 이렇게 그렸고요 한, 한 시간 반 정도 그려봤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새가 이게 모양이 되게 전 신경 쓰고 그려봤는데 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<웃음> 앞으로도 많이 여러가지 그려 보겠습니다. 되게 풍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엔진 분들 만약에 여기 오시면은 저는 이 자리였습니다. 제가 그렸다는 약간 마크를 그려야 되겠다. 음, 그렸으니까 만약에 엔진 분들 오시면 이 자리에서 그로 그려 봐주세요. 그려 봐주세요. 엔로그 기 야구를 하 왔습니다. 이야, 저희가 야구를 한니같 네, 어 재밌겠다, 진짜. 와, 제이크 형이랑 드리서 드디어, 드디어 한다. <웃음> 저희가 예전에 낚시를 <웃음> 어, 승용이랑 실속 갔는데 야구는 실속 갔는데 이만에 낚시를 이야, 갔습니다. 사실 어. 하고 싶었는데 야구조네, <웃음> <웃음> 이런, 이런 데가 있네. 응? <웃음> <웃음> 이런 데가 <웃음> <웃음> 와 뭐야, 이거? <야>, <웃음> <웃음> 와 타로. 타로 뻥 나오네? 이야. 야, 이거 진짜 좋다. 이 헬멧 패러된데 이야. 여이 무서운데? 엄랑야 돼요. 엄 <거죠>. 역시 이게임어이 게임은 이리도 게서이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게이렇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이이 와, 홈런. 아 홈런. 홈런. 홈런. 홈런. 이게 말이 돼요? 이사데 이거 빨간 야 아, 뭐 투수 체인지까지야. 어차피 즐거운데 재밌네, 재밌네. <웃음> 제이 형이랑 오니까 제이크 <웃음> 이런 거 제이 <제이크는> 형 진짜 못하겠죠? 어느 이거면 좋겠 오케이.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끝났어. <웃음> 안 돼. <웃음> <웃음> 예. 아니키 이제 아, 다시는 좋네. 어디서 야구 내보다 잘하는 거말 못해. 공식적으로 N F N 의 야구왕은 저예요. 저예요 뭐못쓰요 아니 뭐... 아 뭐야 이야. 렇게 찍어서. 제가 이겼어 네, 제가 홈런 네 번이나 했어요. 엔지 여러분 보요그래도좋네그 어, 야. 근데 재미, 게 했으니까. 재밌겠는. 제가 이겼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. 아, 그만해요. 어요 <웃음> <과자 웃음> <웃음> 뭐 너 너무 이겼으면 너 똑같이 샀어요 아, 네. 그러면 은 저희는 숙소, 숙소로 가겠습니다. 네.